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15회 어떻게 보셨나요?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혈압이 올랐던 적은 처음이라서 당황스럽네요. 주에라 남유진은 정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악당들이고 대체 왜 정겨울과 정현태는 말을 제대로 못할까요? 많이 화가 나지만 제대로 복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리뷰를 시작합니다. 이번 화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겨울의 아이인 남소이가 목에 붉은 반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겨울이는 아이를 알아볼 수 없지만 소희의 가족들은 특징을 잘 알기에 나중에 소희를 알아볼 수 있겠죠. 소희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제작할 때 소희의 특징에서 목 부위에 붉은 반점이 있다는 것을 적어 놓겠죠. 이 내용은 앞으로 작품의 전개에 아주 중요합니다. 소희를 납치한 여인이 첫태양의 어머니네 가게에 갔었죠. 16화 예고를 보니 소희는 오세린의 집에 맡겨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린의 가족들은 소희를 처음 보고 목에 반점이 있네 라는 말들을 하며 신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15화에서 오세린은 정겨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겨울이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오세린이 본격적으로 정겨울과 접촉할 때 남소희의 실종에 대한 전단지를 볼 것이고. 그 전단지에 적힌 소희의 붉은 반점 내용을 보고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소희의 특징은 오세린에게 주에라가 이 모든 사건의 범인임을 알리는 결정적인 단서의 시작이겠죠. 똑똑한 오세린은 이 어긋난 퍼즐을 다시 한번 맞춰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15화 두 번째 포인트는 소희의 목걸이를 주에라가 가졌다는 것인데요. 주에라에게 소희의 목걸이가 있음에 이 납치사건의 범인이 주에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 뻔한 스토리이고 다른 시나리오로 예측해보면 이 또한 목걸이를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넣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지도 모릅니다. 정현태의 아들인 정영준한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또 고구마를 먹게 되겠죠. 또 다른 시나리오는 남유진이 주에라가 소위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의 대립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한참 후에 있을 수 있는 스토리로서 오세린과 정겨울의 복수가 거의 이루어질 때쯤 남유진과 주에라의 전쟁이 펼쳐질 텐데요. 그때가 되면 주에라는 입막음을 위해 남유진을 죽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15화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오세린과 정겨울이 어떻게 주에라를 파멸시킬지 상상해보셨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정겨울의 건강회복과 빨리 남소일을 찾기를 바랍니다. 달빛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